네, 오늘은 요 양띠 여러분들 5월달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야, 양띠 여러분들이 올해 어, 사주에 따라서 달라. 음, 그 양띠 분들이 약간 수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가 좋지. 그렇지만 음, 이게 화기가 이렇게 5월 달서부터는 화기가 엄청나거나, 5, 6, 7 화기가 엄청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버거울 수는 있어요. 버거울 수는, 있, 버거울 수는 있고, 만약에 뭔가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장사를 시작하거나, 뭘 시작했다든가, 뭐, 취직을 했다든가, 음,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많아서 기운이 빠지는 운일 수 있다라는 거야. 기운도 빠지고 어 아무리 해도 티도 이 일이라는 게요. 하는 사람은 지칠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티가 안 난다. 아무리 많이 해도 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솔직히 사주의 수가 아예 없으면 조금 곤란한 운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좋은 어 뭔가가 기회가 들어왔는데 내가 수가 없으면 수색목 뭐 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른다는 것은 그걸 갖다가 조금 어그 안전 계도에 싹이 나서 안전 계도에 올려놓을 그런 기운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모정을 하잖아. 어느 정도 인사이드에서 길러가지고, 날이 따뜻해지면 바깥에서 땅에다가 묻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기회가 들어왔어도, 이걸 밖에 나가다 묻어야 되는데, 묻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양띠가 올해가 좋기는 좋지만,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럼, 누가 좋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수가 있는 사람. 음, 그리고 축토가 있는 사람. 음, 괜찮아. 어 괜찮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축축했던 사, 어, 그 땅들은요 이 날이도 그충하그이이 이 양은요 그 명리학적으로는 미토예요 어, 미토에서 축토는 소거든요 이 소는 겨울토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겨울 때 되면 이렇게 그 땅이 얼어서 약간 얼음이 껴 있잖아요 그런 축토란 말이에요 이축 에이, 이 미토가 이 양띠가 축토를 갖고 있다면은 올해는 그 축토를 갖다가 갈아엎어서 어떠한 그 사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이익 이익을 내는 다리다 이익을 내는 해라는 거예요. 어. 왜 묘라는 걸 심어서 어 내가 이익을 낼수 있는 아니면 내가 앞으로 몇년 후에 이 이익이 되는 어떤 기반을 다져가는 해인데 이게 내 사주에 어 수하고 화가 골고루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될 듯하다 막힘이 있고 될 듯하다 막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업은 오늘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어, 멀리들 보고 하는 거잖아. 금전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을 게 있다면 뭐 오늘 내가 저, 저번 달에 꽂으는데 내나 한다고 당장 주어야 아니에요. 사주가 조화롭게 된 사람은요 바, 받을 확률이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사주가 조화롭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어 저기 막 밀어붙여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지 답답하다. 어. 나는 내 마음은 바짝 바짝 말라가고. 나도 돈쓸 돈 일이 있고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이게 필요한데 안 들어와서 어떡하다 어 속이 답답하다라는 거야 음. 선생님 전 화기가 많은데요 라고 하면은요 찬바람 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선생님 저는 수기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요 이 저기 말 지금 이게 5월달 운세인데 4월달서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 어, 풀리고 나가지 않는가 싶어 어, 왜냐면 양띠들이 오래, 좋아, 오래 좋아요 어,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데 그 합이 들어왔다고 다 좋은게 아니라 음, 합이 들어와도 수화가 골고루 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좋다 근데 축하 미는 형살 아닌가요?라고 한다면은 형살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어, 변호사들 판사들 다 축술미의 사명 하나씩 갖고 있잖아. 형살 없이 발전하지 않아요. 이 형살이라는 건요, 토, 이 톤은 이이 톤은 어떠한 그 곡괭이 같은 걸로 파임을 당해야지 그 쓰임새가 있는 거다라는 거야. 충이 없는 톤은요, 어, 충이 없는 톤은. 어 그냥 머물러 있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 이걸 갖다 쟁기질을 해줘야 되는데 충으로 쟁기질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 충에는요. 아무리 이게 조, 어, 뭐 좋게 발전한다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는 받아요. 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지만 이 사주에 따라서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낸다라는 거야. 이렇게 사주에 살이 있으면요. 어 살이 있고 좋은 운을 맞았을 때는요. 크게 발복을 해요. 음 그래서 뭐그 뭐지. 뭐 살이 꼈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말고 음, 그런 말거 말고 이 대, 그러면 그 뭐지 살 하나 안 갖고 원진살 하나 안 갖고 태어난 사람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없어요. 음, 충이든 형이든 파든 다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 인생에 기복이라는 게 있잖아. 음,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양띠들은요 서서히 서서히 때가 다가오는데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불안해진다. 왜 불안해져요? 어. 저기 막 태양이 대지를 갖다 비춰 주는데 근데 태양이 대지를 비춰 줘도 내가 그랬잖아. 수기 어, 수기 수기와 그다음에 약간 축축한 물을 먹은 어 축축한 물을 먹은 축토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오히려 좋아요 어 축토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아 꾸준하게 열심히 어왜 그러냐면 축토가 밑에 있고 밑호가 위에 있으면 내가 그걸 갖다가 사회를 갖다가 내그 작업장 내 비즈니스를 갖다 가내 노력으로 그, 어 저기 막 쟁기질을 한다라는 뜻이 있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개, 에, 저기 막개면년이니까 아마 가빈년서부터 어떠한 그 시도가 들어왔다. 작년서부터 시도가 들어왔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어 제대로 어떠한 수확을 내려면 내 사주의 조건이 좋다라 좋아야 된다는 거지. 내 사주의 조건이 좋으면 올해 어 주머니가 좀 두둑할 수 있는 운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음.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그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어, 열심히 비해 한 거에 비해서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왜,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내가 아까 지금 7분 동안 설명을 했잖아. 어,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지. 어, 어떤 경우냐면, 너무 화기가 중천해 가지고 물이 조금 들어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게 조금 삐그덕, 삐그덕하고 삐그덕잘 어, 풀려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화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어, 뭐 해도 티도 안 나고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해도 티도 안 나고. 그래갖고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 돈 받을 거 있다면요. 은아 정말 지친다. 내가 언제까지... 어?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포기하겠다 왜 저기만 사주의 구성이 너무 화기가 세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어 조금의 한 조그마한, 조그마한 물좀 들어오고 묘목 좀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지.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내 저기만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인목이 딱, 뭐, 이 인이라는 게 호랑이가 딱 찍혀 있으면은, 이 묘목이 호랑이를 감고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래사장을 갔다가, 그, 에, 여러분이 달리게 할때 발목에다 모래주머니 묶으면 잘 달릴 수 있어요? 어, 뒤에다가 밧줄로 해서 타이어 끌고 다니면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것처럼 힘이 너무 든다라는 거지. 어 금전적으로 힘이 오래 좋다는데 왜 힘이 들어요라고 한다면 오래 좋은 사람은 그치 수화 수하, 수화하고 목하고 어 이런 것들이 토가 골고루 적재적소에 분배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좋아 어 그런 사람이 어 점을 볼 리는 없지 그 그런 사람들 마누라들이 유명한 절집이나 사찰을 <웃음> 절집이나 아니면 유명한 데 찾아가가지고 어돈 크게 써가지고 통 크게 써가지고 보지 어, 왜냐면 워낙 잘 나가는 양반 만드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우리는 일반인이잖아. 그렇게 통 크게 쓰면서 진짜 기아를 갖다가 뭐몇천짜리 쓰고 그럴 거 없. 그럴 돈 없잖아. 응. 그러니까 팔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양에 태어나서도 팔자가 다다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아, 어, 진짜 못 받을 거. 아, 진짜 포기할까? 포기할까? 그래서 아 그래도 내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저기 막 뭐, 대화를 갖다가 시도해보고 막 그렇지만 그 사람 돈 없어요 받을 어, 받을 어, 저기 막 뭐, 지금 돈 받을 일 있다면 돈이 없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칠 것 같은 거야 지금 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그그그 그, 또, 그 저기 막돈 뭐, 받을 사람 그거 갖다가 어, 책 채무자라 그러죠. 어, 채무자님 눈치를 좀 봐야 돼. 어, 여러분이 채권자지? 어. <웃음> 채무자님의 눈치를 좀 봐야 된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복가 친다고 이게 되겠냐라는 거야 그런데 막막 막 미칠 것 같지. 어 정작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음. 뭐 저기 막 그래서 뭐 윽박도 쳐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어막 여기저기 뭐 어떻게 해보고 대화도 해보려고 하고 전화도 좀 하고 근데 전화도 맘 놓고 못하지 않아요? 어 채무자님 비위가 비유, 느릴까봐 음 그렇다 싶어 음 지금 머리가 아프겠다 5월 달에는 어이 양대분들은 머리가 아파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기다리면 괜찮아지나요 라고 한다면은 카드상에는 기다리면 괜찮다라고는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다. 그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다시는 아마 돈 같은 거안 빌려줄 것 같아. <웃음> 어,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갖다 보내는 것 같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어. 금전이나 비즈니스나 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 작년에 그 가게를 비즈니스를 갖다 오픈하신 분들 올해 좀 힘들어요. 어, 힘들고 아 돈이 잘안 굴러가. 어, 돈이 잘안 굴러가는데 그래도 꾸역꾸역은 가요. 꾸역, 왜냐면 올해 운이 좋다 그랬잖아. 그래도 합이 들었는데 어, 저기 막. 뭐, 그거 뭐지 그 옛말에 뭐뭐뭐 뭐, 뭐 해도 뭐라는 썩어도 준치 아 맞아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합이 들었잖아 합이 들었기 때문에요 꾸역꾸역은 간다라는 거야 꾸역꾸역 가면 나중에 좋아요 어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하다 어. 언제요 라고 하면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일이 풀리는 게 아닌가 그때 다 하면 괜찮아 근데 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주에서 받쳐 줘야 되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팔자 잘 알잖아. 어, 저는 그래도 좀 힘들다가도 풀려요. 라는, 하는 사람은 풀려. 어, 근데 저는 팔자가 왜이 모양인지, 어, 조금 될듯 하다가도, 어, 꼬라박고, 꼬, 때뜨거도 꼬라박고, 꼬라박고, 그렇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확정하면 안, 안 된다는 거야. 내 팔자가 조금만 갖다 꼬라박고, 조금만 갖다 까, 꼬라박는 사람들은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을 갖다가, 진짜 조심조심해서 가야 돼. 왜 미라는 그 자체가 아닐 미거든. 응. 어, 그, 나를 갖다가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장애물을 치워내야 된다는 거지. 이 장애물을 갖다가 치워지, 치워, 치워놨다가 다시 들어오고, 치워놨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한 해는 좋았다, 한 해는 어쨌다한 해는 중띠겠다, 한 해는 너무 안 좋다. 어, 작년에는 이게, 예를 들자면 작년에는 이게 열렸어. 근데 올해 보리까두 개가 쳐져있네? 어, 올해가 두 개인데, 어, 내년에 완전히 없어졌네? 이런 것처럼, 이 기복이 좀 있어요. 어, 일미를 낳기 때문에 그래. 더 이상, 어, 더 이상 가지 마시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양띠분들이 그 고집이 쉬거든 고집도 쉬고뭐 격에 따라서 잔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한 군데 머물러 있지를 못해. 어, 이 양이 뭐 호랑이나 뭐 뱀이나 돼지나 이런 게 역마가 아니라 이 양은 그 호랑이, 돼지 뭐 원숭이 이런 것 이러신 분들은요. 역마성이 좀 커. 어. 근데 그런 분들은 별로 목적이나 이런 건 없어. 그냥 돌아다니는 거고 이양 들은요 조금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약간 틀려. 어 머리가 복잡해서 자꾸 자꾸 자꾸 돌아다니게 된다. 어. 특히 저기 막 자식생들은요 밤에 그렇게 나가지. 밤에 나가서 어 답답하니까 집에 못 붙어 있는다라는 거야. 밤에 나가면 속이 시원해 조금 답답한 마음이 풀려. 그래서 밤에 좀 먹으러 다니는 경향이 있어. 응. 어. 그런데. 조금 어 저기 막 고진감내라고 이제 쪽이 뜨거운 이 화기가 조금 지나갈 때쯤에는 좀 풀리기 시작하니까 골머리는 언제까지다 라면은 아무래도 7월 양력으로 7월이 지나가야지 어 조금 내가 숨쉬 숨을 쉬지 않겠는가 내 소름 솔직히 사람이 힘들 때는요 며칠도 힘들어 근데 어님 속다리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나갈 때는 너무 많은데요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도 꾸역꾸역은 가 망한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어또 양띠들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재주도 있거든. 응 음, 재주가 있기 때문에 다막 양띠가요. 이이 이 저기 막 째끔 째끔 째끔 째끔씩 뭐가 뭐 하다가 다 막는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 너무 음,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음. 저기 막 가정우는 자꾸 바깥으로 놔두니까 집안에서는요. 왜냐면 집안에 있으면 짜증이 나거든. 응,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야. 응.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저기 막 와이프하고 와이프 어, 하고 와이크. 남편하고 어~ 아내하고 사이가 좀 삐그덕 삐그덕 될수 있다라는 거지 뭐깨 딴에는 뭐 나를 갖다가 생각해줘서 하는 말인데 야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달라지냐라는 거지 아 그만 좀 해라든가 아니면 내가 내 배우자를 갖다가 계속 갈구니까 싸우니까 그냥 휙 뛰쳐나가버리는 거지 밤에 음술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근데 나가서 밥을 먹는 건 좋은데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왜 밥은 되는데 술은 안 되네. 술은 또 하나의 화기거든. 어, 차라리 마실려면은요, 음료수를 마셔. 어, 술을 마시면요, 일이 더 꼬이게 된다, 라는 거예요. 양띠분들은요, 화기가 강한 사람은요, 내가, 어, 화기가 강한 사람이야? 화기가 강한데 거기다가 술은 알코올이잖아요 화기거든요? 화, 화기를 더 부어줘봐. 일이 되겠어요? 안 돼요. 운이 더 꼬여. 집에 들어가면 더, 더 싸우는 거지, 뭐. 어 저기 막 저기 막이 왼수야 네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양디분들이 야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어그 사주에 토를 갖다가 저기 막 하나라도 가진 분들은 근데 노는 사람 별로 없어. 음, 노는 사람 별로 없어. 일이 안 풀려서 문제지. 일이 안 풀려서 문제지. 그리고 날 갖다가 자꾸 음, 신경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경을 자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다. 라는 거죠. 뭐어게하겠습니까 저기 막 운치기삼이라고 음. 저기 막 기센 놈이 운 좋은 놈을 갖다가 못 이긴다라고 하는데 운이 어, 1년 내내 다 조란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 그렇다 그런 거야. 음. 자 그래서 저기 막 짜증 난다고 싸우게 되면은요 어, 눈치 봐야 돼밥더먹으려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눈치, 봐, 눈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일을 갖다가 키우지 말아라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리고 미혼자들은 어떻게 되냐. 미혼자들은요,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기는 해. 그렇지만, 아, 이게 어, 일이 좀안 풀려. 될 듯, 뜰듯 하면서 관심이 있기는 한데, 이게, 음, 답답하지 않겠는가. 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썸을 탔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관심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어 여러분이 내팽개칠 수도 있어. <웃음> 아, 내가 원한 건 청량감인데 답답하다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뭐 사주에 따라서 다 달라? 예를 들자면, 내가 사주에, 내가 미토를, 미토가 이제 양, 양띠인데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더 좋은 거고, 어, 그때는 진짜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이 물을 갖다가 따뜻하게 데펴서 논밭에 온, 아, 그, 그, 뭐지? 그 곡식이 잘 자라도록 그 조금 너무 차가우면 또잘안 자라져요. 좀 온도에 맞는 물을 갖다 공급해 준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사주가 안 좋고 선생님 선생님이 토가 너무 많고요, 화기가 너무 많아요라고 한다면은 답답한 거지. 어 지나친 관심 뭐일것날 갖다가 애기 다루듯이 하는 거야. 어 썸인데. 어. 그러니까 뭐야 아, 이것도 아니옵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주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 여러분들이서 잘 알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야 응. 자 어디 그 다음에 응. 아이고, 저기, 막 여러분인지, 아니면 그, 그쪽인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그, 뭐, 돌싱이나 미혼분들은요, 꾸준히 노력은 하겠다. 무슨 노력? 어, 무슨 노력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연인을, 연인을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 음, 근데, 저기, 막 어쩌면 그런 걸수 있어요. 이게 사화니까. 여러분들이 대시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어~ 대시를 대시를 안 받았는데 하면 그쪽에서 내가 대시하게끔 꼬리를 쳤다거나 어~ 꼬리를 치니까 어떻게 돼? 살랑살랑 꼬리에서 향기가 여우 꼬리에서 향기 나잖아. <웃음> 그런 것처럼 살랑살랑 그 향기에 이 끌려가지고 내가 대시하던가. 근데 솔직히 그래요. 꼬리를 친게 대시 아니야? 꼭나 나랑 사귀자 해야지 대시야? 그건 아니잖아. 어, 여러분들이 오게끔 살랑살랑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음, 그 비율을 갖다가 참 맞춰주는 것 같아. 어, 맞춰주는데 되냐 안 되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되기는 되는데, 어 되기는 되는데 애매하게 돼요. 어왜 애매하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경쟁자가 붙기 때문에 어이 저기 뭐야 그럼 양다리에 걸리는 거요, 거요? 그러면은. 또뭐 엄밀히 따지자면은 뭐 이게 양다리일 수도 있고 어. 또 어떻게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낚시꾼이 낚싯대를 하나만 놓지 않잖아요 여러 개 나가지고 입질오는 걸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딱 건졌는데 에이 못 먹어 피라미 딱 던져버리듯이 이 낚싯대를 여러 개낚 그 낚싯대가 다 여우 이이다 이거야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은 그 들어오는 사람하고 그냥 썸 썸만 타다 끝날 수는 있어요 음, 썸만 타다 끝날 수는 있다 그러면 언제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되는 거는 5월달에는 음, 사주가 좋으면 되고 음, 사주가 안 좋으면 까딱 하다가는요 저기 막 털릴 수 있어 어, 그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 은그 뭐지? 뭐 가, 가슴 싹 이렇게 푹 패인 거 입고서 고개 딱 숙이리니까 가슴 꼬리 쫙 보이잖아, 어. 여자들은, 그, 저기,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이 여자분이다라고 한다면은, 남자가 탁 팔, 이렇게 그냥, 그리고 청바지를 딱 입었는데 벨트 사이로 이게 촤 뭐가 보여. 그러고서 또 매너가 또 끝내줘. 근데 뭐야? 결국은 내가 돈을 써야 되는 판이 나온다라는 거지. 어. 그렇게 하고, 인연인 줄 알았더만, 어, 저기, 막,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지나친 유혹에 어, 너무 매력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매력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은 어, 후회할 일 생겨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보통 연인들 그썸 타듯이 하는 거는 별일 없어요 어, 별일 없는데 뭐 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진짜 대놓고 유혹 같은 거 있잖아. 완전히 그 육탄 공격 들어오고 막 어, 몸매로 밀어주는 밀는 거. 여, 여 여자인 경우는 남자가 매너에다가. 하, 하. 어, 내 혼을 쑥 빼놓을 수 있겠다.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음. 뭐 그런 거 있잖아. 계산할 때, 어, 지갑이 없네. 자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면, 어, 내가 낼게. 집에 가서 그 술기운에 탁 내는데, 어떻게 돼? 헐.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 그, 저기, 만 상식을, 어,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별일이 없다. 라는 거예요. 음. 기, 기혼자분들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를 두고서, 어, 밤에 딱 나갔어. 밤에 딱 나갔는데, 어, 내 남편을 두고서 밤에 딱 나갔어. 까딱 하다가는 사기꾼 만나서, 저기, 막, 가뜩이나 지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확, 그냥, 어, 돈쓸일 생겨가지고, 아침에 술 깨가지고, 머리, 내 머리 내가 잡아 뽑을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강운은요. 어, 건강운은 지나친 과음은 어, 절제 아니면은 너무 밤에. 만그 저기 해가지고서 소화불량 같은 거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 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원 원체 지병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정기검진은요 어떤 띠를 떠나서 해볼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어떤 잘못하다 오진이 나올 수도 있는 운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그, 그 그렇게 중병이 아닌데 잘못저기 해가지고 대타큰 병이다 그래가지고 사람 가슴 쓸어내릴 한이 있으니까 그뭐 저기 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저 있잖아 보험 같은 거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가보고 여기도 한번 가보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진짜 쇼크 먹을 만큼 큰 일이다라고 하면 딴 데도 한번 가보시라라는 거지 어, 오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렇게 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어, 젊은 사람들은 소화불량 같은 거지 너무 밤에 너무 많이 먹어 재껴 갖고 어,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없다라는 거야. 네 양띠 분들 5월달 운세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이지 마시고요. 송 내일이네. 다음 달에, 어, 또 6월달 운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